공식경기를 할까? 진선을 뛰어볼까? 일단 공식을 뛰어보자 뭐라고? 휴식이 필요하다고? 보상제한까지 10회 남아있습니다 보상제한상태가 뜨면은 공식경기에 승강등 보상등이 제한됩니다 오 이런것도 있구나 <웃음> 너무 많이 뛰면은 이렇게 되네? 피파에서도 그만 뛰어라고 제지를 안 해? 야 신기. 와 피파에서 그만 뛰어라고 할 정도면은 얼마나 나뛴 거냐 도대체.